그러니까, 그거를 맛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멸치타주는곳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몸 자라는 속도는 3배 이상 커질 거라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PT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몸을 키우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힘만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몸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이뛰기 그 우상혁 선수 있잖아요. 그분의 몸매가 사실 멸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도 거의 다멸치예요 100m 달리기 혹시 보셨나요? 100m 달리기 하는 분들 보면 은다 되게 근육질이에요 일단 운동의 특성이 확실하게 갈리고 그 특성에 따라, 스포츠 종목에 따라 평균적인 선수들의 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들 몸이 좋은가요? 되게 마른 근육으로 몸이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이 운동을 약하게 설까요? 아니 힘 되게 좋잖아요 근데 왜 몸이? 그렇게 크진 않을까요? 그리고 왜 김계란은 몸이 그렇게 별로 안커 보일까요? 김계란의 무게도 되게 많이 치고 3대에 거의 600 넘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루틴이나 무게 횟수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계란은요 운동 목표가 애초에 다릅니다 몸의 사이즈 근비대를 위한 운동이 아니고요 김계란은 오로지 수행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게를 최대한 온몸의 힘을 고루고루 분산시켜서 잘 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군대에서 팔굽혀펴기를 횟수를 많이 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분산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슴에다가 이게 걸어가지고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개도 못하고 금방 지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는 멸치 탈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푸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요? 푸쉬업을 많이 한다 턱걸이 많이 한다 이꼴 몸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루틴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푸쉬업 개수, 턱걸이 개수가 여러분들의 몸의 크기를 결정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계란의 그 무게가 김계란의 몸을 키워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죠 팔굽혀펴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더 근육에 잘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육을 어떻게 잘 먹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할때가슴 뭐 먹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내뭐 몸이 움직인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그 가슴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를 끝까지 트래킹해서 쫓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푸시업을 애초에 내려갈 때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밀때 다시 가슴이 쭉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푸시업에는 10회씩 한 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10회 동안 그 근육이 움직임이 계속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단 1초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10초 동안 내내 근육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한 세트를 여러 세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디빌딩에서는 고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만 몸이 빨리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푸시업을 할때이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을 실제로 계속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풀리지 않도록 계속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내고 나서 자 수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팍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계속 이 근육의 자극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잡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걸 머릿속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있어 보이는 용어로 머슬마인드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립감을 끝까지 유지할 것두 번째로는 이 머슬마인드커넥션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도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운동했을 때랑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시업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72개 특 급 찍으려고 다들 생각보다 72개 해내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막상 72개 찍는 분도 여기 와서 푸시업하면 10개도 못 하신다는 거 근데 횟수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럽니다 자기가 푸시업 10개도 하지 못하는 거에 깊은 좌절을 느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급이 다른 푸시업이에요 애초에 다른 운동이라고요 이런 생각하시죠 초보자는 머슬마인드 커넥션이고 뭐고 잘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 강조를 드린 게 가동 범위를 끝까지 가져가시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내려갈 때 근데 대부분은 그냥 프리패스하팍 내려가죠 그냥 그러니까 가슴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가슴 자극을 느낄 수 있어 1cm라도 딱 거기까지만 내려가자는 거죠 그리고 뻗을 때도 팡 뻗는 게 아니라 1cm만 딱 했을 때 여기 자극이 들어가요 그러면 1cm만 뻗자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가동 범위를 하면서도 계속 자극을 잡아 나가는 게이 머슬마인드 커넥션의 연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 이 가동 범위를 맨날 다 끝까지 채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팔굽혀기를 할 때도 팡팡 올라오면요 그냥 관절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뼈 마디가 솔직히 그렇게 강하신 편은 아니잖아요 근육으로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팡팡 치니까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고립감이 빠진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거는 내가 하는 운동이 내가 쓰고 자는 근육에 고립감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입니다 저는 이게 운동 초보자와 중수를 가르는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의 중수 이상의 분들은 자기가 이 운동을 하면서 어디 부위가 들어가고 어디 부위가 들어가는 그 느낌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운동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통제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몸이 안 크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운동 루틴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천. 거. 천천히 하면서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시면 또 좋은 효과가 하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시면요. 우리의 근육은 그냥 파블로스의 개처럼 자동적으로 근육이 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수축과 이완이 규칙적으로 된다면 우리의 근육을 쓰는 그런 고립감이나 머슬마인드 커넥션이 훨씬 더, 더 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정말 빨리 달라져요 특히 등 가슴 등 가슴은 많은 분들이 잘못 쓰신단 말이죠 근데 등 가슴 운동을 딱 제대로 맛보신 분은 처음부터 바로 알아요 와 지금까지 한 운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와 운동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진짜 몸이 뭔가 빡 부어오르니까 운동하는 맛이구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등 가슴이 부어오르면요 느낌 솔직히 개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멸치탈출 할수 있도록 초보 상태에서 중수로 최대한 빠르게 데려가는 거 진짜 멸치탈출에 간절한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분명히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이거를 운동에 진짜 적용해 보실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몇분 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큰 효과를 가져다 줄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